응. 음. 아, 이렇게 보면 되나? 아, DNA 양이 두 개였던 경우에 정상에서는, 처리하고 나니까, DNA GNA량, 양, 그니까, 러 DNA 양, 이두 개, DNA 양, 이한 개. 개라고 할때좀 애매하지만, 음. 여튼간에 이렇게 됐으면, DNA가 복제는 됐는데, 연이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걱정은 음. 됐는데 이제 네, 틀렸지 이제 네. 네, 후원사 푸기 5번이 됐네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 푸는 가 그렇게 음. 지금 1인 게 지금 많잖아 4시간 네 째도 네. 있었는데